이 제품은 예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그 창문형 에어컨 있죠. 그 창문형 에어컨과 비슷한 소형 에어컨입니다. 무게는 12kg 정도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이 플라스틱 관을 연결해서 차가운 바람을, 미나 뜨거운 바람을 바깥으로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디에 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응용하기 전에 먼저. 이 플라스틱 판을 장착을 해 볼게요. 원래 이 플라스틱 판은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후면에 장착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는 앞면에 장착을 해 볼게요. 앞면에 장착을 하려면 약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바로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드릴로 구멍을 뚫어 줘야 돼요. 나사는 총 6개 고요 나사를 먼저 자리를 잡을게요 드라이버로 해도 되네요? 여기까지 필요 없구나 그리고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나사가 좀 작아요 나중에 큰 나사가 있으면 큰 나사를 바꿔서 사용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래에도 3개의 나사를 바꿀 수 있는데요 고번 생략하고 이제 바로 가동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와, 한 가지 단점은 그 플러그가 중국 플러그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려면 돼지 코가 필요합니다. 이제 코우고요짠 들어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자이번엔이 에어컨과 함께 온 텐트입니다. 겨울에 쓴 것처럼, 겨울에 난방 텐트라는 거 쓰죠? 그런 것처럼 사용하는 냉방 텐트고요 근데 텐트가 안 좋아요. 텐트는 우리가 아예 지급도 안할 거고요. 저희 목적은 이 에어컨을 얼마나 전기를 먹는지 어떤 용도로 응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음, 자, 여기에는 파워뱅크가 있고요 그리고 인버터가 있어요 바로 꼽물았구요자그 다음에 온도계를 하나 세왔습니다 온도는 28도 28도네요 여기 보시면 전원이 있고요 전원을 켜볼까요? 온도가 25도로 맞춰져 있네요. 온도를 한번 내려보죠. 몇 도까지 내릴까요? 15도? 더 내려볼까요? 이렇게까지 내리면 전기를 많이 먹을 것같고요 15도. 15도 정도로 정기를 내리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텐트 안으로 냉풍 파이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리는 매우 조용합니다 이 정도면 무시에이터 뭐 보다도 소리가 조용한 것 같아요 이제 냉풍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때 전기 소모량이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전기 소모량 한번 볼까요? 전기 소모량은 이계기판에 보시면 자 지금 현재 282와트 3와트 고정도 되구요 실제 이 제품에 표기된 전기 소모량은 볼까요 330와트 입니다 지금 인버터 사용해 가지고 늘렸을때 인버터에서 약 10와트 이상 사용하니까 340와트는 찍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 압축기가 돌아가면서 전기 사용량이 점점 들어가고 있고요 여게 이제 340W를 쓴다. 인버터까지 사용해 가지고요. 340W를 쓰면 120A짜리 파워뱅크를 가지고 약 3,4,12,1400이니까 약 4시간 최대 4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소형 에어컨을 돌린지 약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무게를 꺼내 가지고 많이 시원해요. 온도가를 꺼내가지고재볼게요 온도는 한 23도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28도에서 5도 정도 낮아졌네요. 계속 틀어놓으면 은 지금 손을 넣던 느낌인데 20도까지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텐트가 가사 쪽에 뚜어도 있고 단열이 거의 안 되는 텐트네요. 자이 정도로 낮아졌고요. 이 제품을 왜 찾아가고실험을 하냐 많은 분들이 텐트에서 쓸수 있는 에어컨을 알아봐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봤어요. 먼저 1 2 v 짜리 에어컨을 알아봤는데 아직도 중국에서는 텐트에서 쓰기 좋은 1 2 v 짜리 에어컨이 없어요. 텐트에서 쓸수 있는 것 중에 2 4 v 짜리가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국으로 수입하게되면 거의 물비과 관세 포함시켜 가지고 원가만 90만원, 100만원이 나와요. 지금의 에어컨요 너무 비싸서요. 거의 디자인은 이쁘지만 그래야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100만원짜리 에어컨을 들고 다니면서 쓰기가 그리고 전기도 많이 먹고요이 제품같은 경우는 단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에요. 먼저 플러그로 중국산이라서 그, 재질구를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마무리도 허술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50Hz 제품이에요. 물론 공장에 60Hz, 제, 공장과 컨택해서 60Hz 제품을 생산해 줄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생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에 한달 전에 미리 주문을 해야지 생산을 할수 있고, 한달 후나 에 물건을 받을 수 있대요. 이제 여름에 보이는데 너무 현실적이죠. 그래서 저희 일단 50Hz 제품까지 할 거고요. 가지고 50Hz 제품을 취급할 거고, 그리고 60Hz 한국 전기에 50Hz를 써도 되는가 논란은 많아요.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힘이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고,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소음이 크지도 않고요. 펌프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제품의 장점은 가격이에요자 가격과 전기 소모량 가격은 동급의 직류 에어컨의 4분의 1 가격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무시동 터보다 저렴합니다 비슷한 가격이에요자 그리고 두번째는 전기 소모량 전기 소모량 지금도 인버터 포함 350W 정도 먹네요 이정도면 탱탱가서텐트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소모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거는 360짜리고 요거 가지고 돌면 어느정도 니까까 12시간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을. 그리고 좀더 작은거. 보통 들고 다니는거는 120A짜리 파워뱅크를 많이 들고 다니고 1 2 0 암페어 파워뱅크와 인버터도 큰것 필요 없어요. 저는 2,000짜리를 썼는데, 1000W 인버터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350W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단, 인버터 사용하실 때꼭 지켜야 될건 있어요. 뭐냐, 순수 정연파 인버터로 작동시켜야지 가동을 합니다. 어제 일반 인버터로 작동시키니까 펌프가 제대로 가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정연파 인버터가 필요하고, 파워뱅크 정연파 인버터를 사용해서 적어도 3시간 이상, 3-4시간 정도 더운 시간에 텐트의 열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꼭 텐트에만 쓸수 있는게 아니라 원래 용도를 쓸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은 일단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방 있죠. 그 방에 설치가, 설치할 가설치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 책상에 얹어놓고 저는 지금 찬바람 쪽에다가 호스를 파이프를 연결했는데 더운 바람 쪽 파이프 나오는 배출구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하고 파이프를 창밖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럼 방안나는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방에 조그만 베란다가 있는 방이라면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이 에어컨은 아 베란다에 설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것처럼 찬바람이 나오는 곳에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이 파이프를 방쪽으로 보내주면 방에서는 에어컨 소음도 안들리게돼요 또, 장점은 전기 소모가 작다. 350W. 그러니까 뭐 크게 전기가 걱정 안 하고, 작은 방 하나를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이상으로, 조그만 책상용 에어컨. 캠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상용 에어컨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